아니, 롯봉기도 은근히 멀어서. 카이센동, 오시됐어요, 네. 스타야!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지 알죠? 스타야. 전 세계 유동인구 1등. 그 스타야입니다. 밤 시간이 늦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조심하라고 삥 뜯긴다고? 근데. 내 덩치에 누가 웬만해서 삥안 뜯지 않을까? <웃음> 아 누가 삥, 나를 삥을 뜯어? 지금 <웃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선물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뭔가 일본 축제나 막 이런데 가가지고 찍어주고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웃음> 이즈, 이상해졌다 시차적응이 어딨어? 시간이 똑같은데 <웃음> 꼬시고 있어 남자분이 여자분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놀자고 꼬셨어요 싫다고 괜찮다고 실패 술 드신 분들이 영역 표시했네 영역 표시 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별로 별로 10일 걸릴 없다니까요 저한테 저 여기 있으면서 10일 다 걸어, 걸린 적한 번도 없는데 걸지도 안 하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 술 취하신 분들이 보시고 있어 얘들아 너희 두 명이니? 나도 두 명인데 함께 놀지 않을렴 어때? 이 섹시한 오빠가 함께 놀아주, 놀아줄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자 머리 머리띠 하고 있어 머리띠 어? 여자들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도끼 머리띠 한 아이들아 나와 함께 당근 주스 한잔 어떻니? 어우 남자들 적극적이야 보통 이 시간이면 그 남바라고 하죠 어 이제 옆에까지 앉았어 보통 이 시간이면 그 뭐야 그 신주쿠는 더 심하지 않나? 신주쿠는 더 심해요 내가 알기로 헌팅은 신주쿠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리났네요 나 저런거 근데 못고셔 나 저런거 말 못해요 쑥스러움이 많아서 저런건 가서 그래야지 아유 아유 우사기 타지 <웃음> 도쿠도 캐럿도 주스 이 마셔 <웃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아야 어이 토끼들 아뭘 해봐 토끼 머리띠 끼 머리띠 하고 있다니까 아 네네 네 왜, 왜요 왜요? 그아 그래요? 아 일본 와서 처음 켜봤어요 네네 아 그래요? 고습니다아니한 <웃음>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은 일본 분이야 야 헌팅메카네 시부야도 난 남바 못하겠던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막길에서 말을 걸지? 되게 쑥스러운데 그런 거아나 인터뷰? 나 그런 거 못해 일단 다시 정책 없이 좀 걸을게요 근데 뭔가 사건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걸 도와주는 거지 지렸다 안 그러면 지금 나처럼 숙맥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웃음> 아영놀인 아니야. 근데 시비는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웃음> 어허. 뭐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어디 들어가기도 애매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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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みませんさっきなんか言ったんですかダブル何ダブルダブルうん何をうダブルなんかちゃんとちょっと言ってくださいダブルなんかちょっと発音が変ですねまあそう ん? そうだったな ダ 僕と何をしたいんですか今? ここ、ダウジギってんあに あ? トレートレートで何をお前や<笑> あ? お前や あ! マイ 지만 라이브 시대래요 지금 어떻게 노잇따라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금. 지금. 나 지금. 지나고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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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 때 이렇게도 남자 있다잖아. 난데. 너야아몇번 물어봐. 남자이뭐 있다잖아. 아 계속 몇번 얘기해. 아니. 아니 결국에 마지막에는 몇살이네 그러면서. 내가 몇 살인지 아냐 아 그리고 발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맞는 건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나한테 죽여버린대 죽고 싶네 걸어서 가 이게 주, 죽이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엔 너몇 살이야 근데 내가 그냥 34살이다 뭐 어쩌려고 뭐 문제 있냐 그렇게 그랬더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막 이러는데? <웃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일이 커지면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야 그거는 피해야 돼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돼요 아니 차 오는데 그냥 막서 있길래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부딪히면 안 되잖아 아 근데 화장실도 좀 가고 싶은데 어디 가지? 어딜 갈 데가 없어요